안녕하세요 헌터 입니다. 오늘은 로또 1047회 수요일 방송 닛중 어, 어, 하나 입니다. 닛중 하나 세그룹을 가져왔어요. 음... 지난 회차에는 네중 하나에서 실적이 상당히 좋았죠. 어, 세 그룹을 지난 회차에도 보여드렸는데요. 어, 세 그룹이 모두 출해서 어, 한 그룹에서는 두 개가 출해서 어, 네수가 나왔습니다. 어, 이번 회차에는 어떨는지 려 한번 살펴볼까요? 2 0 4 7의 유튜브 방송은 요 일요일날 복귀방송을 했고요. 월요일날은 약수 또는 재수 총정리를 했습니다. 화요일날은 내수중 1에서 2수 필출, 수요일날은 오늘은 맥중 하나입니다. <목소리> 드렸던 대로 어, 필출삼스크럽에 올렸던 자료를 어, 1월 13일까지는 여기에 올린다고 했죠. 어, 이 자료는 필출삼스크럽 자유분석실에 올렸던 자료입니다. 어, 함께 찾아봅시다. 그래서 어, 우리 그 회원님들께서 어, 제외수를 한 수씩 올려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 대상수는 21, 12, 21, 33, 34, 39, 44. 둘, 4, 여섯, 여덟. 어, 이번에 찬 여덟 수인데요. 어, 이 수가 일반적으로 어, 1에서3 수는 출하는 그룹인데요. 어, 틀려도 괜찮으니까 어, 댓글로 댓글로 제이 수한 어, 수씩만 어, 올려주시면 어, 되겠어요. 그래서 함께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어, 참여하는 데 의미가 있으니까 어, 그, 틀리는 거, 그, 틀리든 맞든 그 신경 쓰지 마시고, 어, 각자 가지고 계시는 제의수가 유력한 제의수가 있으시다면 어, 댓글로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음, 대상수는 21, 12, 22, 33, 34, 39, 44 이렇습니다. 음, 지금 여기에서 그 34하고 39는 어, 월요일날 올려드린 약수그룹에 들어있죠? 약수그룹에 이게 들어있습니다. 약수그룹 월요일 날 11개를 보여드렸는데요. 그 중에 여기 34하고 39는 들어있습니다. 여하튼, 그 약수에 들어있더라도 이게 제이수란 뜻은 아니니까, 여하튼 각자 믿을 만한 제이수 하나씩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은 어, 특이 패턴입니다. 어, 네중 하나 보여드리기 전에, 어, 보여드리는 거예요. 어, 특이 패턴을 전에도 올려드렸었는데, 어, 최근, 어, 안 올렸었어요. 근데 이제, 어, 여기 괜찮은 수술로, 어, 묶여져 있는 것 같아서 오늘 올려드리는 거예요. 어, 이렇습니다. 여기는 6, 1932, 45 이렇게 4개인데요. 이 어, 특이 패턴은 이 4개일 때가 지금 안정적이에요. 어, 그래서 이 어, 4개일 때 아주 적당합니다. 4개일 때가요. 어, 이렇게 6, 19, 32, 45 이런데 어, 이거는 퐁당퐁당 어, 지금 4연속밖에 아직 안 됐어요. 이렇게 4연속으로 왔습니다. 한번 출하면 한번 죽고 또한번 출하면 죽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 이네 수일 때 어, 일반적으로 10연속에서 13연속까지 이렇게 가는데 어, 미리 어, 그 전에 그전에전멸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어, 그래서 어, 이게 이번 이차에 출을 하면 흐름을 이어가는 거고요. 어, 멸을 하면 상황이 종료되는 건데 어, 이번 이차에 이걸 올려드리는 이유는요. 이게 보통 13연속 간다고 하면, 퐁당 이렇게 해서 1연속, 퐁당 해서 1연속 이렇게 두 개씩, 두 주씩 합쳐서 1연속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13연속까지 만약에 간다고 하면, 이게 26주를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26주에요. 근데 지금 4연속 갔으니까 이제 8주를 간 겁니다. 그 앞으로도 18주를 더갈수 있는 힘을 가진 거죠. 그런데, 물론 이제 그 13연멸까지 갔을 때 말입니다. 그 전이라면 아 이게 8연속, 7연속에서도 전멸하는 아 상황이 종료되는 경우도 있고, 또 4연속 이 상황에서도 상황이 종료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아 로또는 늘 일정한 건 아니죠. 규칙적인 건 아니고, 늘그 아 변화가 있으니까요.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일반적으로 13연속까지 가는데요. 지금 미리 알려드리는 이유는, 어, 이거를 초기에 잘 잡으면, 어, 두세 달 동안 아주 유용하게 써먹는 자료가 돼요. 그러니까, 한주는 필출로 보고, 또 그, 그 다음주는 전멸로 보고, 이렇게 하면서 가면, 어, 요게 약 두세 달을 아주 유용하게 써먹는 자료가 되기 때문에, 어, 이 요게 또, 그, 혹시나, 어, 그런 자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미리 올려드리는 건데요. 어, 이게, 어, 올해 들어 13년 소까지 어, 이렇게 장수할 수 있도록 기대를 하면서 올려봅니다. 자, 다음은 네중 어, 하나입니다. 어, 세 그룹을 가져왔는데요. 하나는 어, 이렇습니다. 여기는 8의 배수예요. 8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인 그룹이죠. 어, 지난 2차에도 올려드렸는데 지난 2차에는 16이 출을 했습니다. 16이 출했어요. 어, 그러면 이제 4개가 남았잖아요. 어, 이 4개가 남았는데 이 4수가 아직도, 아직도 기운이 살아있는 것 같아서 어, 그래서 이번 2차에 다시 한번 올립니다. 어, 대상수는 8, 24, 32, 40 이렇습니다. 어, 물론 16까지 같이 넣어서 이렇게 살펴보셔도 되겠습니다. 아, 요, 8위 배수. 어, 지금, 이게 아, 6연, 6연멸인가 그럴 거예요. 요게 10, 아, 16을 제외하고 나면 그렇습니다. 6연멸일 거예요, 이게. 어, 여기가 좋은 수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요. 어, 다음은, 어, 11로 나누었을때 나머지가 0인 그룹입니다. 아, 요거는, 어, 즉, 11의 배수죠. 11의 배수요. 대상수는, 11, 22, 33, 44, 이렇습니다. 어, 일반적으로 이걸 쌍둥이소라, 수라고들 하시죠? 사, 쌍둥이소. 어, 11의 배수들입니다. 다음은, 어, 1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5인수들입니다. 어, 여기는 5, 18, 2, 31, 44, 이렇습니다. 어, 이거, 이거, 요거, 11의 배수하고 1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5인 그룹은 요건 각각 3연멸 중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 출할 시기가 이제 임박해져 가는 거예요. 아직은 타이 기록까지 안간 겁니다. 이게 이제 3연속서부터는 언제 출해도 그 이상하지가 않은 음, 그런 그룹들이에요. 어, 이 헌터는 이거를 알바기수들이라고 하는데요. 어, 지난 회차에는 3그룹을 올렸는데, 한 그룹에서 네 개가 나와 두 아, 개가 나와서 총네 수가 나왔죠 어, 지난 차에 다출하기를 기대한다라고 이렇게 어,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다출했습니다 어, 이번 이 차에는 여기에서 어, 좋은 수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고요 어, 물론 헌터는 세 어, 그룹이 다출하기를 기대를 하겠, 하는 거죠 자 이거는 세 어, 그룹을 합치면 어, 현재 3연멸이에요이세 그룹을 다 합치면 3연멸인데 1회에서부터 1046회까지 4연멸이 딱한번 있었습니다. 아직 타이기록은 아니죠. 현재 3연멸인데 1046회 동안에 4연멸한 적이 한번 있어요. 하지만 출할 출할 가능성은 대단히 높은 거죠. 4연멸이 1046회 동안 한 번밖에 없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기서 좋은 수고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고요. 즉 통계 통계상으로는 여기에서 적어도 한개 이상은 어, 추출해야 되는 거죠. 통계, 통계상으로 볼 때는요. 그래서 어, 여기에서 한 수도 없으면 어, 1등도 없을 거로 보고 있어요. 이 헌터는요. 어, 적어도 한수 이상은 어,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 여기에 좋은 수들이 몇개 보이죠? 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그러, 그러고 여기에서 그 44는 중복수네요. 그렇죠? 44는 중복수죠. 어, 여기 한번 좋은 수 있는지 찾아보시고요. 어, 이번 2차 자료 많이 올려드릴 테니까, 오늘도, 어, 그 필출 삼수클럽에 올렸던 자료까지 오늘, 어, 함께 올려드렸습니다. 어, 좋은 수, 어, 잘 찾으셔서, <목소리>